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제 4강 영어트리 패밀리 welcome back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저를 처음 보신다면 welcome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타미쌤 입니다 저는 현재 김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정말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서 간단하게 대화도 나누고 제법 긴 책들도 읽는데 우리 어른들이라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배워가듯이 우리 어른들도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총 9개의 동영상 중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세시간 동안은 저희가 알파벳 파닉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혹시 아직 그것을 다 보지 못하시거나 조금 혼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알파벳 충분히 보시고 오셔도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오늘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같이 영어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자음의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세해 강의에서는 알파벳을 다뤘잖아요. 알파벳은 아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동영상을 뛰어넘거나 중간중간 멈추셔도 괜찮았는데 오늘 동영상은 감히 끝까지 쭉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로 Y에 대해서 두 번째로 C와 G의 두 소리를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H가 다른 단어를 만나서 한 소리로 합쳐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기타를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강 때 Y는 이어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요. 이어 소리가 한글로 생각할 때는 아, 어, 오, 우 등의 모음에 작은 선을 더 그어줘서 야, 여, 요, 유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소리가 나기 위해서 Y는 단어의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So, yard, yes, york, yum 등 처음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음에 선을 하나 더 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yum 같은 단어를 보면 요 y가 두 번째 나오는 you 소리에 선을 하나 더 그어줘서 y를 만들어줘서 yum. 맛있다는 표현이죠. y가 첫 번째에 있는데도 여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외 규칙들도 있습니다. 한글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 어등 선이 있는 모음들에는 선 하나를 더할 수 있지만 이나 의 같이 다른 선이 없는 단어에는 선을 더하면 아예 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선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년의 뜻을 가지고 있는 year를 말할 때는 y가 이 소리에 선을 그어줄 수가 없습니다. Y의 두번째 소리는요. I 입니다. 이 I 소리는요. Y가 글자의 두번째, 세번째에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B Y 를 보았을 때 B가 무슨 소리가 났었죠? B 소리가 났습니다. Y가 두번째 자리에 있기 때문에 I 소리가 날 거예요. B 와 I가 합쳐져서 by가 됐죠. my도 마찬가지입니다. M, m 소리와 y, i 소리가 나서 my, 나의 라는 단어가 되죠. 세 단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cry, cry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c는 크, 크 소리가 났고요. r은 러, 그래서 크러. 붙 다음에 I를 붙여줘서 cry, cry. 여기서 잠깐! 처음에 나온 크 소리는 바람 소리만 나셔야 됩니다. cry가 아니라 cry. C는 아무 모음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 소리. 자음을 참으시고 바람 소리만 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F, R, Y 세 글자가 있네요. F는 무슨 소리였죠? F 맞습니다. F 바람 소리였죠? R은 무슨 소리였죠? R Y는 세 번째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나야죠? I F R I F R F R F Fry 가 되는 겁니다. 이아이가 나는 규칙은요, 앞에 자음들이 있을 때 성립되는 규칙입니다. 만약에 they 같이 a가 y 앞에 있다면 a에 a, 그 다음에 y는 이 소리로 변환이 돼서 they라고 읽게 됩니다. say도 마찬가지고요. o, y를 봤을 때는 o 소리에 y가 또이 소리가 돼서 joy, toy,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Y의 마지막 소리를 추측하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E입니다. 한글 E는 혀가 이빨에 닿는데 영어 E는 아랫니 아래로 혀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Y 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 소리는 Y가 단어의 네 번째 이상의 위치에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body 몸이란 뜻이죠. 그래서 b b 소리 a o의 소리 d d의 소리 y가 네 번째니까 e b o를 먼저 붙여서 ba 그다음에 dy를 붙여서 D, body가 되는 거죠. study를 보겠습니다. s s t T, 어 U, D, D, E, Y. 붙여보면 요 ST, ST, ST, ST, ST, ST, D, Study가 되는 거죠. 예외 하나가 있는 게 PLY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그 I 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APPLY, SUPPLY reply 같이 PLY가 있는 단어들은 I 소리가 유지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C와 G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두 단어들의 새로운 소리를 하나씩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C는 K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S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G는 G 소리가 날 때도 있고요. Z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A, O, U 를 만날 때와 E, I, Y 를 만날 때의 소리가 다릅니다. 먼저 C부터 살펴볼까요? C가 A, O, U 를 만날 때는 크 소리가 납니다. Cat, Cop, 경찰, Cut, 자르다 이럴 때는 크 소리가 납니다. C가 E, I, y 를 만날 때는 쓰 소리가 납니다. cent 미국 화폐 단위죠 동전. city 도시. cy 사이버나 cy world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y 도두 번째에 있으니까 i 소리가 나겠죠. 우리가 알파벳 소리를 되짚어 보면 크 소리 나는 단어가 또 있었죠. k 가 있었습니다. 쓰 소리 나는 단어도 있었죠. s 가 있었습니다. a 앞에 S 소리가 필요할 때 s를 사용하면 되고요. e 앞에 크 소리가 필요할 때는 k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c는 예외 없이 그대로 규칙을 따라갑니다. g도 c와 마찬가지로 a, o, u를 만날 때 g 그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game, go, gum, 우리가 씹는 검이죠. 또 g가 e, i, y를 만날 때는 Z 소리가 나겠죠. gem, 보석, 원석 그런 뜻인데요. giraffe, gym, 체육관. 여기 Y의 예외 단어가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gym에서는 Y가 이 e 소리가 났네요. 아까 C 같은 경우에는 S와 K가 C의 빈자리들을 채워줬습니다. 알파벳 소리들을 되돌려보면 Z 소리는 J가 있었는데요. 그 소리를 도와줄 알파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G는 예외가 조금 많습니다. 햄버거 할때 버거 하는 것도 G가 E를 만나지만 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get, 이것도 G가 E를 만나지만 그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소리를 커버해 줄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외들이 조금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H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리변장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른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의 소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H가 붙은 두 단어들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첫 번째로 CH를 보겠습니다 C가 크 소리가 났었고 H가 하 소리가 났었는데요 둘이 만나면 치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알파벳에선 접하지 못했던 치읓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church로 시작하고 어 중간에 있고, ch. 교회, 성당, 예배당 같은 의미고요. 체리, 과일 체리도 치 소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도 예외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ache, 통증, 고통이라는 어원은요, 크 소리가 나고요. Stomach, 우리 위, 배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또한 stomach라고 발음이 됩니다. G H가 오늘 공부하는 단어 중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GH는 그 소리가 날 때도 있고요. F, F 소리가 날 때도 있고요. 아예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G가 처음에 했을 때는요. 그냥 그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Ghost 유령 같이요 GH가 F, 소리가 나거나 무음이 될 때는 특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쉽게도 단어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면서 필요한 단어들만 하나씩 익혀가시면 될것 같아요. So, laugh. 소리내서 웃다라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 F 소리가 나고요. tough. 거친, 터프한. 그런 의미로 쓸 때도 F 소리가 납니다. dough. No, 도넛츠할때그 반죽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GH가 소리가 나지 않고요. fight. GH가 싸우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소리가 나지 않고요. light. 빛. 가벼운 등에도 GH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규칙들이 좀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 이것을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긴 단어나 다른 단어들을 읽으시거나 소리를 들으실 때 구분하실 수 있는 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우시더라도 반복하시면서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P와 H가 만날 때도 있어요. 이것은 F, F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기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phone이 PH 소리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phone 아니면 phase 단계 아니면 뒤에 있는 graph, 그래프, 이런 소리들도 다 f가 납니다. s와 h가 만날 때도 있어요. 이것은 sh 소리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ship, 배, show, 보여주다, 아니면 공연, 여성을 대신하는 she 또한 sh가 들어가죠. sh로 끝나는 push 밀다, fish 물고기, dish 접시 같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th는 요 뜨와 느 소리가 되는데요. ㄷ과 쌍 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th의 포인트는 혀를 이빨로 살짝 문다는 것. 뜨, ㄷ, ㄷ와 뜨의 규칙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것들이 들어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많습니다. thank you 할때 하는 the. think 생각하는 think bath 목욕할 때뜨 이것들은 강한 소리들이고요. 우리가 특정한 그것을 말할 때 쓰는 the father mother 같은 가족들 this that 이것 저것을 말할 때는 부드러운 약한 the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H입니다. W와 H가 만날 때는 워와 허 사이에 워 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약간 중국어 발음 워 그냥 워라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워로 시작하셔서 워로 끝내는 워이 단어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들은 의문사들이죠. What 무엇 Who 누구 Where 어디 When 언제 마지막으로 변형 소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어 단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때 단어들의 s 를 붙여서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t 와 s 는 ch 소리가 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바지 pants, 스포츠 sports, it is 를 줄여서 쓴 it 이렇게 줄임말을 쓸 때도 ch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d 와 s 가 만날 때는 z 소리가 나는데요, beds 침대들. woods, 숲, 나무들, d y S가 만나서 이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았어요. 되게 랜덤해 보였던 이 단어들도 조금은 규칙이 잡히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영어를 두려워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렇게 규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면 그 소리에 대한 선택의 폭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더욱더 생기실 거고요. 그러면 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많이 하시다 보면 실력이 느시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시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연습을 하시게 되고 선순환이 현성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들이 다양한 규칙을 다뤘기 때문에 복습 몇 번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 5강에서는 변형되는 모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글보다 영어를 더 쉽게 읽으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